저번 화에서 영조는 산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속마음을 말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덕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어린 시절 덕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날은 소인이 저하를 오해하였습니다. 저하께서 절 믿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해 화가 났고 섭섭했습니다. 절 감싸주셔서 지켜주셔서 기뻤습니다. 영빈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혹시 배동아이를 하나 만나지 않았느냐? 실은 그날 제 또래의 배동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예! 아! 그 아이가 영빈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너무 울면 몸이 상해. 그 아이의 이름은 기억하고 접니다. 산이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산이가 왔습니다. 산 산이 내 이름은 산이다. 저하셨군요. 저, 저하. 뭐, 무엇입니까? 신호연이다.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네가 신호연은 봐서 뭘 하게? 역적이 나타나거든 언제라도 제등 뒤에 숨으십시오. 나보고 네등 뒤에 숨으라고? 오랫동안 널 그리워했다. 수도 없이 생각했어. 유일하게 날 위로해 주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사히 살아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널 찾아 나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난 너를 찾았다. 답해보아라. 내가 널 어찌할까? 그저 어린아이 둘이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그 만남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너에겐 그 만남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하옵니다 저하 또다시 산희에게 선을 긋는 덕임의 단호한 말에 끝내 산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덕임의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서상국은 쇠손의 초소인 동궁에서 덕임에게 특명의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덕임이 너 여기 좀 누워 있어라 제가 왜 여기에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어요? 야! 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아니야 우리 부를 때도 방이 데워지질 않아? 저녁 때까지 네가 누워서 좀 데피고 있어. 절... 떼 잠들지는 말고. 예, 마마님. <웃음> 아. 산이의 침소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잠시 이부자리에 누운 덕임은 그만 잠이 들고 만다. 반면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산이는 자고 있는 덕임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옵니까? 널 생각하고 있다 널 안다고 생각했다 허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어쩌면 난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지 모른다고 말해라 넌내 사람이냐? 물론입니다. 일평생 저하를 지키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그럼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냐?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마음까지 모두가 나의 것이냐?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아니옵니다. 궁녀에게도 스스로의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궁녀 아닌 자들은 날려 하지 않겠지만. 소인은 저하의 사람이지만 제 모든 것이 저하의 것은 아니라. 감히 아래옵니다. 웃읍지도 않고 다음 생에서는 신첩을 보시더라도 모르는 척 웃기만 스치고 지나가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도기마. 제발. 자에게 예죠. 이곳을 지키고 안에 아무도 들이지 마라. 이리저 언제 저 안에 들어갔지? 임금의 사랑과 노여움을 사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한 궁녀의 일생 어쩌면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지듯 마치 덕임이라는 붉은 꽃이 산이라는 왕의 바람을 거역하면서까지 궁의 사방 곳곳에 그녀의 흔적과 향기를 남긴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